오늘 이제 69쪽 빛괴 구사효지요 구사는 유명이면부구하야 주이지리라 사이양강 건체로 거근군지위하니 시는 이체 비지제로 이특고 위자야니 조기보상 제비납 연이나 당군도 방피지시하야 접피근지시하니 아, 소위채 거공취기니 이 양능사통필출어 분명하야 이평을 일기여 상즉 무구이 기지행의님 능사사계출어 군명즉 가이제시지 비하야 기초류의 개풀이기 혹지니에 예, 걸릴리자도 있거든요 음. 리는니야 아랍 분자 부행하면 즉 여기류로 동진하야 이색 전하지 비니에 주리지야람, 소인지진도역이 기류동야람, 비과충의니장제지시야람, 구사이양거음하야 불극기강구름, 기점이 위유명부국호 이주류삼양이 계획기복야람 명은 위천명이람 상왈유명무구는 지행야람 군명제득무구하야 내가이제비니 기지득행야람 이제 부사효를 보시면 이제 읽어낼 수 있지요. 그게 이제 천지비배 중에서. 밑에는 지였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하늘계로 올라갔고 또꽉 막힌 비색한 상황에서 이제 중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극측반이라고 막혔던 비색의 기운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그래서 구사효는 유명할 때 유자는 있으유라기보다는 가지유, 차지할유 즉 임금의 명을 갖고서 한다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누구하야 허물이 없어서 주니지이다이 주자는 무리주자예요 여기, 물이라는 것은 구사효, 구효, 상구효가 다 양효잖아요. 그다 보 이제 그 물이들이 니지리라. 이지 자는 복, 복될 지 자예요. 우리 복지사회할그지 자예요. 복록에 니 걸릴 것이다. 즉,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이도 하고 있어요. 전도 무시하고 주자 본의도 무시한 채이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이 명자를 혁명으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혁명을 둔다면 이게 뭐예요? 극도로 비색한 상태의 극처에 왔기 때문에 이때쯤 혁명할 시기라는 거지. 혁명을 한번 일으킨다면 허물이 없어서... <웃음> 같이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복록을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 지금 비색한 것에 극초에 다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온다는 거예요. 전을 보시죠. 사, 이, 양강, 건체로, 거, 근군지, 위하니 이 사, 휴가 양효이면서 강건한, 분, 강건한 채라는 것은 건꿰를 말하는 거죠. 강건한 채로 거, 근근지 위하니. 바로 위에 있는 구효가 임금의 자리니까 임금과 가까이, 가까이 있는 그 지위에서 있어요. 그러니 씨는 이 재비지제로 이 사람은 재비지제, 이제 자는 구제할 제 자, 건너갈 제 자, 건질 제 자니까, 비색한 상황을, 비색한 그 난국을 구제할 만한 재질을 가지고서 득고위자또 위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다는 할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고,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조기 보상 집이나, 좋게 윗사람을 도와서 비색한 것을 구제할 수 있지만 연이나 당군도 방비지시하여 그러나 군도가 임금의 토가 방비지시 바야흐로 비색한 때를 당하여서 처핍근지지하니 임금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의 임금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 핍근한 아주, 아주 가까운 그 지위에, 그 위치에 처신을 하다 보니, 소, 오, 제, 거, 공, 취 기, 이. 이 사람이, 남, 다른 사람들한테 싫어함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경계해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 공, 취 기, 에요. 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공을 차지하고, 쉬기. 공을 차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쉬기를 취하게 돼 있어. 이 위치가 지금 그렇잖아. 임금은 지금 비색한 때에 주축의 임금인데, 이 사람은 구산이니까, 양이고, 또 위에 건궤에 거기에 있으니까, 음. 또간 거라고, 그러면서 또, 바로 임금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못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구태타의 주역으로 물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소오, 싫어할파가 제 어디있냐면 거공, 공을 차지하고 시기, 취기, 시기를 취하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니 양능사, 동필, 추러 분명하야 비병을 일기요 상즉 무구의 퀴지 행이니 만일 능사 동필 추러 분명하야 이 사람 두사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군명으로 나왔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임금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시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위평은 위엄의 자루라는 건 뭡니까? 칼자루신 것을 일기여상 한결같이 임금한테 돌린다면 그러면 성공하면은 성공의 공도 임금이 자란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무구이 기지. 이미 허물은 없으면서 그 뜻은 시행할 수 있게 되니 능사사계추러 분명이면 능히 이, 그 사람 그 일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는 일들로 하여금 다 분명해서 나오게 한다면, 가이제 시집이어야 응? 시대의 비색함을 구제할 수가 있어서, 기 주류, 불이기 복지니, 그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다 불이기 복지, 그 복지에 거기에. 복지를 받게 될 거고 거기에 걸릴 것이니 즉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니는 니아라 이 떠날 리자이 자가 얽힐 리자 걸릴 리 자로 쓰이거든요 여기도 이 고울여 자가 아니라 걸릴 리 자로 쓰이는 거예요 걸린다는 뜻이다 군자 도행제여 기류로 동진하여 군자가 도를, 분자의 도가 행해지게 되면, 그 류라는 건 군자들이지요. 그 류루와, 류와 더불어 함께 진출해서, 이제 천하 집이니 천하의 비색한 그 운세를 구제할 수 있으니, 주, 리지하라그 무리들이 복지 사이에, 복지에 걸리게 될 것이다. 소인지 진도 역이 기류 동야라. 그렇지만 소인들이 진출하는 것도 또한 그 류로서 함께한단 말이죠. 그러다 주역은 위군자모예요. 군자들을 위해서 주역이 쓰여졌기 때문에 군자를 주축으로 풀이한 거예요. 비과 중인이 비색한 세상이 이제 중앙을 지나가고 있으니 장체지시하라 장차 기색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때다 구사 이이양 거음하야 구사효가 양으로서 음의 위치에 거하여 불극기강고로 이 사람이 양혀로 양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그 강성함을 끝까지 갔을 텐데 양성한 자질로 그 부드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 러 보니까 그 강성함을 극도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 기점이, 그다 보니까 그 점은 위유명 누구 그 군명 아니면 천자의 명을 두고서 일을 하다 보면 허물이 없는 것이 되고, 이 사람이 강한 자리에 강한 걸로 갔으면 자기가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풀이한다는 거죠. 이 주류 삼량이 그 물이 세 양이 즉삼사오육그 양조가 이렇게 획기보게라 다그 복록을 얻게 될 것이다. 명은 위 천명이라 여기 본의는 명을 천명에 입각한다라고 천명으로 불었고 그 주자하는. 정전은 임금의 명령 분명으로 풀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활 유명 무구는 지행야라 명을 두고서 하다보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지행야라 뜻이 행해진다는 거다. 요분명제즉 무구하야 분명을 두게 되면 허물이 없게 되어서 내 가히 제빈곧 그 비색한 것 세상을 구제할 수가 있으니 기지 듣게 말라 그 뜻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다. 비색한 때 중자가 할 일은 비색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이니까 비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